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어, 플로토스 엑시아의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마감하기 약 5분 전입니다. 8시 54분 지나고 있네요. 또왜 방해야? <웃음> 방해하지 마. 잠깐만. 음,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주봉이랑 이런 것까지 들다봐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맨날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또 채널 관점에서 한번 주봉도 한번 살펴보고 잠깐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로그 스케일로 했을 때 이제 주봉상에 하락하고 있는 아직은 하락이지. 그죠? 아직 하락이요. 고점 그리고 고점. 고점 아직 못 높였으니까 이 기준에서는 아직 하락이 맞죠? 음, 그래. 그래서 어, 이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놓고 그리고 가장 최저점에 대한 평행한 채널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은 가운데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에 또 가운데고 여기랑 여기에 또 가운데고 여기랑 여기에 또 가운데고 약간 <웃음> 계속 가운데 가운데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메디안 응? 라인들이라고 네. 하는데 메디안 라인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어, 여기 지금 현재 딱 닿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럼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어, 대떻게 되나? 어떻게 돼? 이때 여기 또 이런 가격이 있었네. 음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아니요 재수없으면? 이탈, 이탈하면? 재수없으면. 다음, 다음, 다음 타자까지 갈 수도 있잖아. 이거는 생각하기 사실 싫, 긴 한데. <웃음> 일단, 이런 채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상승의 기준으로 제가 놓고 봤을 땐 제가 놓고 봤을 때는요 퍼센트로 어, 한번 따지고 보면 이건 한 50이라고 볼수 있을 거 아닙니까? 50% 이거는 어, 여기서 50%고 여기는 이게 100% 라고 놓고 보고 여기가 0이라고 놓고 보면 그럼 여기는 약한 한 25% 정도 되겠네 그죠? 맞아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음, 뭐 75% 정도 되겠죠? 대충 대충 그렇지 그냥 딱 수치적으로 이거 보면 25% 얘가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내려가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이거, 이것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런데 지금 한번 터치를 했으니까 일단은 올라가 주길 기대를 하는데 여기 또 사실은 바 절반이 또 있을 거예요. 해보자. 아이씨,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길게 하게 되네. 또 길게 또 해봐. 아이씨. 해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너는 파란색. 너도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거기 종가 못 넘은 거지 뭐. 따지고 봤을 때. 그럼 여기 이제 더 짧아졌다. 범위가. 범위가 더 짧아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단, 당장은 주봉상에서 다음 주에 여기 넘는지 볼 거고. 이 밑으로 넘는지 위로 여 아니 옆으로 가가지고서한몇주 안에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가지고선 결정할 것 같아요 요런 요런 채널이 있다 그것도 더 그거는 과거에 큰 그림에서도 그 채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 그런 겁니다 유지되고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갔고 그리고 주봉상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음 지수 이동평균선 21일짜리는 EMA는 20일 EMA는 추세를 보통 나타내줍니다라고 했죠 추세를 나타내주는데 주봉에서의 추세니까 비트코인 그 자체다 21일 EMA의 추세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뭐 올라갔다가 2017년도에 고점 만들고 내려서 2018년도에 최저점 2018년도 최저점 12월 달에 3,000불 만들고, 3,100불 만들고, 그리고 올라, 이 추세다. 그얘기예요이 추세다. 그래서, 요거 깨지잖아? 그러면, 아이씨, 할 것. 우리 다 알아. 우리 봤어요. 다 그거. 어. 봐요. 올라갈 때? 안 깨. 올라갈 때. 안 깨요. 안 깹니다. 깨면,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살짝. 하지만 다시. 그주 안에. 그주 안에. 그 주에 다시 올라가야 돼. 됐다 썼썼썼어 그랬었 썼썼어요 그랬었 썼 이렇게 밟으면서 쭉 깨지더라도 그주 안에 다시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졌는데 그때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다. 그러면 막 심장이 발랑발랑해야 돼. <웃음> 그렇죠? 깨지더라도 제발 제발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에 깨졌으면 좋겠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깨지면, 아이씨.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그렇다. 주봉, 여기 주봉상에. 그리고 볼륨. 볼륨.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 여기서는 볼륨이 양봉이었는데 기는음봉이네 하지만 그음봉이라는 것이, 이, 얘가, 얘,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였어요. 최고점 도달했을 때. 근데 그, 음봉은뭐음봉이지 그리고 윗꼬리가 길, 길었으니까. 매도세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이 종가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고가까지 또 바라보게 될수 있게 돼요. 음, 다음 다음 일봉 아이씨 딱 마감을 했네요. 어 박수 어제의 캔들은 양봉이었다. 양봉이었습니다. 좋은 점이랑 나쁜 점들 다 보이기는 한데 하나하나 얘기 해봐 또아또 이거 길게 하면 또 혼나는데 우리 그 동생 강사들한테 <웃음> 짧게 짧게 하라고 제발 고점을 낮췄고 그쵸? 고점을 낮췄고 음 아침에 맨날 하기로 했어요 청명님그 다음에 중요한 지진은 여기 동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은 여기 100이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V자로 이렇게 점선되어 있는 거, 요거 여기 이제 추세라인인데 여기서 요만큼 내려간 거랑 여기서 시작해서 똑같이 내려가면은 길이가 똑같으면 여기라는 줄이에요 이게 만약에 A, B, C A, B, C겠지? A, B, C라고 하면은 이게 플랫 조선형에서의 A 길이와 C 길이가 같아지는 가격이 여기에요 그게 약 8,900 정도 됐었거든요 8,900 정도 됐는데 거기 살짝 못 미쳐서 못 미쳐서 음...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볼까? <웃음> 요, 오더, 오더블럭, 오더블럭, 오더블럭의 하단에 딱 찍고, 그 오더블럭 하단이라고 써놨네. 그게 9,000, 뭐, 거래서마다 좀, 좀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9 0 90, 90 정도였습니다. 9, 9 9 0 그래서 이 오더블럭 상단도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끌어올라갔습니다. 꼬리가 끌어올라갔어. 그 가격은 9,300 조금 넘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어, 시간봉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올 수, 나올 수, 나올 것 같고요. 어, 여기 보면은 비슷해.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 많이, 많이 있죠. 자체 이제 특징인데 이게 이제 가게들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들을 막번갈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를, 어? 플립, 플립. 이게 뒤집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플립 이펙트 현상, 플립 현상, 뒤집어지는 현상이다. 뭐와 저항과, 아니 지지와 저항이, 서포트와 리지스턴스가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선들을 찾는 건데, 일봉상에서는 여기 고점, 고점이니까 이건 분명히 저항. 그죠? 거기를 이때도 저항 받는데, 한번 도전했었어요. 도전했었다가, 그 다음날 뚫고 지지받았습니다. 이 지지받았던 이거를 오더블러 그죠? 추세가 쫙 올라가다가, 무슨, 이런, 이렇게 막 진행하는 진행방향에서 반대되는 녀석이 하나 딱 생겨. 그, 그 기간동안. 그래서 반대 색깔이 다른 캔들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어가.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녀석들 있죠. 그러면 이게, 이런, 이런 걸 오더블럭이라 그래요. 뭐 여기서, 여, 주봉상의 오더블럭도 한번 그럼 볼까? 주봉상에서는, 지금 전 일봉이니까, 주봉 오더블럭은 뭐예요? 이거지! 얘야, 얘. 별, 별 다섯 개짜리예요 그래서, 이, 게 얘가 어디예요그 일봉에서? 일봉에서? 여기지 뭐 이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 그거가 그 구간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이 이 녀석이 그거예요 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다 이겁니다 요 범위가 그 캔들이었습니다 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볼 때도 이 범위 내에서 이 가운데도 중요해 가운데가 8,20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8700이고, 이 밑에가 약75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이거를 EQ, EQ라고 그래요 여기도 가운데가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위에 있냐, 안에 있냐, 얘가 여기 깼느냐, 아니면 아예 벗어나느냐, 꼬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일봉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몇 가지들 이런 을 붙여놓으면 뭐막 겹칠 수밖에 없어 여기 에 고가에 뭐 오더블록의 하단에 뭐뭐 뭐에 뭐에 여기는 또 뭐에 주봉에 아까 전에 주봉 보면 이 도지형 때 만들고선 그 다음에 은봉 나온 이 종가 부분에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주봉에 또 오더블록의 상단이겠지 주봉의 종가 지지선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아음 음.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진해에서 확장됐을 때 여기 깨질게 여기서 만약에 내려왔는데 이 일봉상 오더블로 팍 깨고서 여기서 지지받는 척하다가 여기마저 깼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비율 가지고서 한번 따지고 봤을 때 127% 일단 첫 번째로 눈여겨 볼 거고 여기 오더블로 여기서 이렇게 범위로 잡을 거예요 아마. 여기보단 아무래도 이 밑에서는 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좀 있지 않겠어?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반등은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클 수도 있다. 깨지게 되면. 원래 중요 가격을 깨면서 나오는 반등이 좀 크죠? 어, 나 지금 뭐, 잠깐 뭐 했는데? 참뭐 했다? 잘못, 잘못된 거 아닌가? 아,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 아, 일봉상, 일봉에서, 하나 또 체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다 하다 보면, 오늘 내, 오후에 할게 없을 수도 있겠네 <웃음> 어, 50일짜리 이동평균선 일봉에서는 주목해야 됩니다 50일짜리 이동평균선을 주목할 거예요 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뭔가 기분 안 좋아 그죠? 지금 50일짜리를 깼습니다 언제부터 이어던 상승에 대한 기준이었냐면요 일단 상승 초반 여기 상승 시작할 때딱 뚫었던 거예요. 시작할 때 뚫었던 평균 가격선을 깼어요. 50일이면 은 대략 어 50일 50일 기간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34일 여기 좀 이만큼이네 이만큼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이이 이 종가들의 종가들의 평균 가격이 평균이죠. 종가들의 평균. 이제 이, 며칠 동안은 좀 괜찮을까? 며칠 동안, 약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얘가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잖아요. 얘, 얘 평균 가격이니까 얘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니님, 이거 끄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갈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간이 이동이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그죠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부 잘하는 애만 남고, 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전학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또라이들이야, 꼴통들. 평균 이게 내려가게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어, 일주일 뒤부터 꼬꾸라져.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거면은, 점점, 점메 매가리가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될 때.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 0일 이동 평균선을, 한, 한 2, 3주 안에 넘어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2, 3주 안에 넘지 못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도전이라도, 지금은 일단은 실패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지금은 박수 쳐야 될 때고, 깨지자마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박수, 친, 박수 치고, 박수 치라는 말은 뭐예요? 사란 소리요 사는 수리해요. 지금 이렇게 깨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 사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도전할 때잘 보고 어? 돌파하는지 잘 봐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한한달도한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 본 이게 그겁니다. 4시간에 300일이면은 뭡니까? 300 나누기 6 하면은 한50되이잖아요 그죠? 이게 4시간에서의 300일이 그거와 같습니다. 여기 딱 처음에는 지켰어요. 지금 거기가 정이에요. 징글징글하지. 자, 여기 보면 4시간. 요거 다른 거보다 요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4시간에서 여기, 여기, 그리고 요 가격, 요 가격이 뭐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기 여기, 여기, 여기, 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선 하나 안 그려놨는데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거기 지금 또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그게 뭐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잘안 보일 거다. 또4 시간에 서의 뭐? 요거 요거 요 캔들 요거 조금만 요거 은봉 보이죠? 요 녀석이에요. 이거 여기 여게요요 요, 요, 요 녀석이 이게, 이게. 중요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더 블록이라고요. 이 오더 블록 이게 이 오더 블록. 거기서, 있고 거기, 거기서 지금 아직도, 그런, 아직도. 요런 거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는 이렇게 되겠지. 일단은, 아하. 여기, 뿅! 맞고 내려왔다가, 거기 뚫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넘고 있고, 계속, 아, 계속 팔아. 아씨. 그건 뭐예요, 이게? 저점을 낮춰가지고, 그 다, 이전 저점이 이게 플립, 플립 현상 플립 이펙. 그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되, 되겠어요? 다시. 지금 요요 요런 데 요런 데 여기 요런 데 그래서 뭐좀기다리게찍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빠지지 뭐. 다시. 그죠? 그럼 여기서 받아주는지 볼 거고 그럼 뭐또또 또 쌍바닥이니 뭐니 뭐 이런 소리 할거 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뭐야? 그 중요했던 거. 이게 넥라인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넥라인 넘어. 가 그다음에는 아, 여기까지 가는지 볼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겠지. 그게 뭐 분석이지 뭐. 다른 거 없어. 분석도 아니다. 읽는다. 거 읽는다. 리드. 리딩하는거 리딩 끌고 오는거 말고 어? 리딩 리딩 그죠 그거예요 4시간 차트 그리고 4시간 차트 보면 여기 하이 로우 센터 여기에요 여기 여기 센터 여기가 별 50% 가운데 여기 뭐 얼마? 여기 38.2% 오이씨 이상하게 잘 맞네 또 그죠 다 맞아 이렇게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4시간째도 받고. 1시간. 1시간으로 그러면 지금, 지금 중요하잖아, 예?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시간 트렌드는? 요, 예, 요, 요,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아직 좀 여유가 남았네요, 위까진. 트렌드 위까지 여유가 남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일단은 여기 넘어가야 될 거고, 지금은 여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랑 비슷하네요, 니 여기도 그랬어. 여긴 안 그랬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해고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이런데 못 넘어가고, 이런데, 여기 못 넘으면 사실은 말짱 꽝이에요. 추세가 변환됐다, 전환됐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추세, 다우이론상, 그죠? 저점을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아니 낮추고, 계속 낮추다가, 여기, 여기 넘었다고 해서 뭐 추세가 바뀌는 건가? 여기 넘어야지, 여기. 여기까지 넘어야 될까? 그러면 여기 되면 무슨 얘기 할것 할 있어요? 그러면 여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뭐 헤드 앤 숄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여기서 뭐 어깨를 만들고 여기서도 어깨 머리에 뭐. 그래 봤자 1시간짜리 차트다. 그래 봤자 1시간짜리 차트예요. 목표가직전 고점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럼 1300. 목표를 목표로 주겠죠. 여기 넘으면 트렌드 넘는지 잘 보고 지금 계속 말 빨리 하는 거 지금 시간 없어. 4시간 4시간에서는 300 MA 한 시간에서는 한 시간에서는 뭐냐 보면 되는 거고 여기 구간 구간들 잘 봐야 됩니다. 가격으로 체크를 해드리면 근데 이게 거래서마다 조금씩 조금 차이가 있고 제가 가격을 어지간하면 가격을 체크 를안 해드려요. 왠줄 알아? 차트 보라고 차트 봐 차트 보면 다 알아 차트 보세요. 그냥 차트 보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차트 보시면 되지. 어이, 씨 이거 봐 지금 아휴 투덜려 내려올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여기 15분짜리다 보자 15분짜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봐. 왜 내려올 것 같다 고 그러냐면 뭐야 이거 15분에선 어, 더블탑 <웃음> 15분 더블탑이야 그죠 15분은 안 좋네 다른 건또 좋았는데 여기 넥라인 아, 이탈하려고 그런 거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러면은 뿅 맞고 요만큼 또 어? 이런데 올라가 그게 뭐야 오더블록 상단에서또 지지 받고 올라가면 아직은 저점을 높였어 큰 그림에서는 뭐 쌍바닥이야. 뭐, 이런 얘기 또할 거, 할 거야. 꼬이 이렇게 찍 달고 딱 올라가면. 여기, 지금 당장은, 쇼시 우세.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마진 하시는 분들은 저별로 쇼시 우세. 쇼시. 슈시. 언제까지 고점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 쇼시 우세야 돼. 근데 그래봤자 먹을 건많지 않아. 요 먹을 건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일단 털어야지.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여기서 갖고 있어. 꼬리 찍달 수는 있는데. 그죠? 이탈하면 열심히 또, 한, 이탈했을 때, 9,900불. 지금 이게, 비트맥스 차트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코인베이스 거래소, 거래소. 주봉 종가인 8,750 정도까지는 또 여기, 여기, 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꼬리,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한 2, 300불 정도의 또, 단타 자리가 나오겠죠? 쇼 치는 분들은. 그렇다, 이게 쇼트를 치더라도, 만약에 쇼 포지션 들어갔을 때, 홀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면, 하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격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 쇼 무조건 홀드가 안 돼요. 뭐냐면은, 저항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고점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지금은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서, 오히려, 어, 쇼보다는, 이 지지선들 두고서 이렇게 해서 분할로 롱 잡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한 것은 오늘 살펴볼 것은 단기 차트에서 15분 봉에서 단기, 단기 차트가 단기 차트가 어, 더블 탑을 만들면서 다시 바닥까지 내려가는가 바닥은 9,100달러 9,100달러를 어, 금일 종가가 어디에서 마감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또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러, 이런, 가격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 뜨고 가면,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15분, 페넌트 패턴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페넌트. 플래그나, 플래그 패턴, 플래그 패턴. 그죠? 이렇게이만큼에 대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요런, 요런 라인들, 중요 가격, 스윙, 중심가, 윈, 0 아니, 만, 만불 정도를 깰수 있는지, 만불 깨면은 다음에는, 1 만, 0 0불은 되게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거예요. 1만0 0불여기만0 0불 일단은, 일단은 멈출 가능,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래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 폼 따고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못 넘어서. 고점이라 좀 넘겼다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 괜찮은데, 그래요.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다음에는, 어, 여기, 9100, 9100에서 9280, 사이, 요 사이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동영상 올려드리겠,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